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자, 내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이죠. 만기에 대해서요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망하기 전에. 오늘,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19일입니다. 그죠? 2022년 1월 19일입니다. 5분 봉 차트는 이런 식으로 아침에 폭락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했다가 주저앉았죠. 시가를 또 지지하는가 싶더니 예, 붕괴를 했습니다. 그죠? 또 내려가는 듯하다가 다시또 시가 위로 올려쳐버렸죠. 자 이렇게 예, 매매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이 흐름을 맞춘다는 것이 정말 힘들죠. 음. 지금은 하락장이니까, 음, 매도 포인트만 해야 되겠죠. 음. 자, 이런 거는 어, 단타로 매매할 때좀 필요하고요. 자, 지금은 장기 포지션으로 어,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외국인들은 주식을 좀, 좀 특이한데 말이죠. 음, 막판에 주식을 조금 사들였어요 그죠? 343억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또, 음, 폭락을 시킬지, 뭐, 이 주식 가지고 장난을 친단 말이죠. 선물은 190, 119억을 매수를 했죠 아침에 부터 이제 쭉 매수한거 했죠 이게 음. 야, 여기까지 그죠 4,100억 까지 매수를 하다가 아 하... 매수를 하다가 다시 또인치 시켜버렸어요 그죠 4,200억 4,000 4천, 4,000억 4,100억 4천 선물을 4,100억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올라칠 때. 그러죠. 매수했던 걸 다시 팔아 버려. 그죠? 야. 어마어마하게 멋있네. 이외국인들은 이렇게 외국인 선물하고 똑같이 흘러 가지고 그죠? 야. 자, 프로그램 매도는 209억이 매도가 나왔어요. 오늘은 뭐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종가상으로는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21 예. 그래 크게 오늘은 활발하게 되질 않았습니다. 자 이게 봉자태가 그죠? 이 뭡니까? 십자형 비슷하죠? 비석형이라는데 자,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에, 추세가 반등되느냐, 아니면 추세가 계속 지속되느냐, 이거죠. 자, 내일 에, 위클 옵션이 만기인데 말이죠. 지금 나스닥은 조금 오르고 있어요. 0.26%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일자별로는 뭐 폭락해 버렸죠 전자점 붕괴돼 가지고 바로 그죠 내려 꽂았죠 1월 18일 날 마이너스 2.5% 나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음 그렇게 많이 폭락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0.7% 0.7% 0.7% 하락을 한것 밖에 없어요 자, 계속해서 계속 지금 하락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361선을 이탈을 하죠, 그죠? 361선을 이탈을 하면서 이기이 이제 확대가 된단 말이죠. 이, 이평선에 전부 다 지금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니까 러 완전히 막 달라붙었잖아요, 지금. 이 평선하고. 이격이 없단 말이죠. 자, 이게 변동성이 제 확대가 되면서 이격이 이제 넓어지죠. 예. 자,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일 만약에 아침에 고가로 출발을 하면 바로 매도 방향으로 해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오늘도, 와, 폭락을 시켰다, 그죠? 선물로 매수하면서 올려 버렸죠. 이런 때가 이제 또 매도 포인트가 되는거죠.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하락한단 말이죠. 계속 이동평균선에 부딪히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락장의 특징은 이 저점을 무너뜨린다 했죠. 내일도 이저점 무너뜨릴 거예요 지금 2주 동안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봉차트를 보시면 어, 내일이 목요일이죠. 오죠? 내일은 뭐 설사 하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요일은 또 하락할 거란 말입니다. 금요일 만약에 하락하지 않는다면 월요일하락한다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양봉이 나타나면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파란 게 많이 생깁니다. 빨간 거는 거의 생기지 않아요. 그죠? 자, 주봉은 적어도 요번 주하고 다음 주는 분명히 하락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기존에 뭐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는 2주 연속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특히나 이번 하락 포인트는 이 고점에서 하락하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락 폭이 클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310포인트. 310포인트까지도 열어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310포인트면 60포인트가 내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지금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단타 깔짝깔짝 해봐야 스트레스만 받는데, 모두 놓고 어디 놀러 갔다 오면 돼요. 이거 2년만에 나타나는 대폭락장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증시가 동시에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뭐, 우리 증시만 하락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 홍콩 증시, 일자별로,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니케이, 니케이 오늘, 니케이 증시는 마이너스 2.8% 많이 하락했죠. 완전히 저점 무너졌네. 그죠? 아하. 니케이 정시가 더 빨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정시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시만 뭐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큰 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이 이, 이 지수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홍콩 증시, 뭐 나스닥 증시, 우리나라 증시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글로벌 증시가 되다 보니까 예. 세계에서 제일 큰 손이 이 시장을 움직입니다. 음,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증시도, 자, 짱 때, 만약에 내일 고점에 출발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만약에 고점으로 출발을 한다. 고점으로 만약에, 오늘보다, 그죠? 오늘 종가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 그죠? 고점, 시초가가 만약에 고점으로 출발을 할것 같으면, 바로 매도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자, 위클리가 아이더라도, 어, 월물 옵션으로, 어, 매도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뭐,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하락할 거니까, 청룡열차를 타라고 그랬죠. 청룡열차를. 건 내리면 안 됩니다. 손절하면 안 돼요. 반등했다 해가지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 어디나, 어디 들어가더라도 항상 초긴장입니다. 여러분, 이때, 매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날 이날 이날 1월 13일 매도 못 들어갑니다. 왜냐? 이렇게 막 폭등하고 있는데 매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지점에 들어가더라도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느 지점에 가더라도 그 심정은 똑같은 거예요. 이때 매도 들어간다는 하고 여기서 매도를 들어간다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매도들간대가지고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맞지만은 여기서 매도로 과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 지표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격이 지금 이평선이 수렴된 구간에서 제가 특급 방송을 해 드렸죠, 지금. 이게 요 기준 금리 발표된 1월 14일 날그죠 1월 14일 발표했습니다. 아나, 아니나 아니나 다를 게. 그냥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된다 말이죠. 360포인트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또 가까워졌어요. 그죠? 여기가 얘가, 얘가 지금 360 포인트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서 장대 음복 하나 생기죠? 금방 가문이다 금방 가버려. 네. 내일 만약에 고점 출발한다. 오늘보다 종가에 고점보다 출발한다. 바로 매도 방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설사 위클리를 안 들어가더라도 월물 옵션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2월물 옵션으로. 네. 그래서 꼭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꼭 지고 가야 됩니다. 예, 네, 손절하면 안 됩니다. 뭐, 이건 하나의 예측인데, 뭐, 틀릴 수도 있어요. 뭐,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아침에 시조가 자체가 고점으로 출발했다. 예, 네, 그러면 종가는 저점이 될 공, 공, 저점이 될 공상이 크다, 이 말이죠. 음. 한번 뭐 재미삼아 맞춰보시기 바라고 소액으로 투자 하셔야 되고 위클리 옵션은 깡통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1포인트 이상 짜리로 매매 하셔야 되고 여러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푸드 옵션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 살펴보죠 자, 계속 어, 이걸 살펴보기로 했죠, 그죠? 자, 최저가는 0.58이었습니다. 오늘 고가는 8.08이었죠? 8.08 나누기 0.58하면 예. 얼마합니까 얼마 터졌어요, 벌써? 8.08 나누기 8.08 나누기 최저가는 1월 13일날 최저가입니다. 0.58 13.9배입니다. 13.9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게 또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공부하는거죠 1월 13일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었죠 1월 14일 이제 금요일 기준금리가 발표된 날이고 이게 불과 그죠 며칠 만입니까 하나 둘셋넷 4일만에 그죠 4일만에 13배가 터졌어요 13, 14, 14, 14. 13배가 터졌어요. 비콜이 옵션이죠, 그죠? 어제는 9.6배였죠, 그죠? 9.6배. 음, 어제가 1월 18일이었죠? 9.6배, 고가. 9.6배에서 오늘 13배. 네, 이렇게 올라치고 왔습니다. 엄청나죠. 어. 자, 내일 위클리 옵션이 만기일인데, 자,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죠. 시초가 이게 0.58이었어. 이게 13.9배가. 생겼어 오늘 고가가 8.08까지 갔어요. 그다음 2월물 풋옵션 상태. 자, 2월물일 경우에는 이게 최저가는 0.79였죠. 자, 4.01 나누기 0.79. 자, 4.01, 오늘 4.01, 나누기 0.79. 예, 다섯 배가, 아, 터졌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계속 예, 지급 계속 예, 지급 예, 중기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는, 이월물이었죠, 그죠? 어제는, 오늘은 다섯 배고, 어제는 네 배죠, 그죠? 어. 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십시오. 어. 과연, 20배가 터지는지, 산존 일수는 지금 23일 남았어요. 23일. 음. 자 이런 자료는 딱 저장을 해놓으셨다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번엔 이제 어, 2년마다 나타나는 대폭락장이기 때문에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자 내일 자, 오, 위클 옵션이 만길인데 잘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추세는 지금 계속 하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양봉이 뜨면 바로 매도로 해야 됩니다. 풋옵션 매수하고 쭉 하락하는 거 끝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장중에 뭐 음, 단타로 절반 정도 가지고 단타 매매 마팀매매를 이용해서 수익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고요 이왕 한번 이거 꺾어진 장은 되돌려가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3개월 동안에 행보를 했기 때문에 하방으로 완전히 구축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보할 때는 이큰 손이 말이죠 하방으로 가는 하방 포지션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가. 이상태의 하방 포지션 만든 상태로 갔다가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계속 주식을 퍼부으면서 그 이익을 완전히 극대화 시킨 거죠. 하락장에서 돈을 벌어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하락시켜야 자기들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할수록 자기들은 수익이 생기는 거죠. 파치는 서력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연기금도 계속 팔아치우고 있죠. 오늘도 1192억. 자, 연기금 보실래요? 일별 현황, 연기금. 계속 팔아치우고 있어요, 지금. 자. 거래소, 연기금. 자, 연기금, 연기금, 거래소. 어? 계속 팔아치우고 있죠, 지금. 그죠? 작년 2021년 12월 24일 이후로 27일부터 계속 팔고 있습니다. 뭐 하루만 빼놓고, 그죠? 자, 연기금이 그래도 주식의 마지막 보인데 계속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치는 세력이 이제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파치는 세력 자체가 자기가 팔고 있는데, 뭐. 하락장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 연기금이 매수를 해야, 그때서야 그때 그게 지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음, 그래, 이해를 하시고, 예, 딱 준비하고, 장도 보지 마시고, 예, 놀러 가셔야 돼요, 지금. 장파, 장을 보고 있으면, 이거, 이렇게 올라칠 때, 손절합니다. 또, 매도 잘 가지고 있다가, 가만 안 왔으면 뭐죠? 그죠? 여기까지 다 내려왔는데, 이 하락장, 이래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생하시는 분들은, 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이빨이 땡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오늘 뭐가 발생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푸드 옵션을 지금 445억을 매수를 했어요, 지금. 그런데 개인이 390억을 푸드 옵션을 매도했다는 것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음. 개인 안에 외국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음, 개인 안에 예, 그 동안 개인 안에 외국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음, 알 수가 없죠. 음, 좀 약간 특이한 상황이 지금. 야... 이런 포지션 같으면 내일은 무조건 하락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음, 자 하여튼 장기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많다. 계속해서 지금 60분봉도. 매도 신호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자, 120분 봉도 계속 매도 신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120분 봉이 매수 신호 나올 때까지 계속 붙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 신호를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추세장에 있을 때, 추세장에 아주 잘 맞습니다. 이게. 자 하여튼 소액으로 어, 승부를 보시기 바라고 옵션은 깡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 하셔야 되고 1년 이상 모의 투자를 다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 옵션 투자입니다 한번 뭐 잘못 배워놓으면은 그냥 일생 동안 벌어들인 거단 하루만에 다 날립니다 이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자, 자,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길인데, 자, 내일, 만약에 고점 출발했다, 무조건, 에, 매도 방향으로 해서, 다음 달, 에, 2월 물로, 옵션도 계속 추가 매수 하면서 이 시장 하락할 때 완전하게 이 하락할 때 360포인트 까지 갈 때까지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음. 자 청기 노소를 했으니까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기를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출 고점으로 출발했을 때 한번 결판을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